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민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저에게는 교육자이신 부모님과 여동생 한 명이 있습니다. 제가 10살 무렵에 부산에서 열렸던 성경 구연 어, 경련대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나사를 살리시는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와 여동생은 저를 응원하시고자 오셨는데요. 그때 저는 너무 부끄러워서 어, 부모님이나 동생이 저를 보지 않기를 부탁드렸고요. 부모님이 저 끝에 있는 교회의 장의자 뒤에 숨으셔서 네, 어머니와 동생이 숨어서 제가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는 네, 그구연동화를 어, 하던 어, 간증을 그경년때 전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뒤에 있던 장의자에 숨어서 제가 발표하는 것을 들으셨다가 우수상을 받을 때짠 하고 어머니와 동생이 나타났던 기억이 납니다. 그구연동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아이 추워, 아이 추워. 우리 예수님 언제 오시는 거지? 우리 예수님 오시면 우리 오빠 나사로가 나오실 텐, 나올 텐데 우리 예수님 어디 계세요?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예수님 오셨을까요? 아멘. 결국 예수님은 오셨고 죽은 나사로는 살아났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서 그 자리에서 아직도 붕대를 칭칭 감은 채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모두 나사로와 같이 죽은 자였습니다 살 소망조차 사라진 그 자리 바로 그 자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사망권세 이기시고 살아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새일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 주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할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이 오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허물은 주의 볼로 덮어주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민 <웃음> 여러분, 천하를 얻고도 생명을 잃어버린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천국은 마치 감추인 보아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시는 분 알지만 예수님과의 관계가 조금 소원해지신 분 우리의 구원자의 신 구주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기 원하시는 분 오늘 이 방송을 듣는 그분께서 이 우리 주님과의 관계 주 예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요한이 물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리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자가 걸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대우해 드리고 계십니까?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습니다. 예수님보다 먼저 오셔서 예수님 오실 길을 예비한 세례요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너희로 해객케 하기 위해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그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창조주 하나님이시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말씀하신 것처럼 유대 땅베들헴에 나셨고 애국땅으로 피신하셨으며 갈릴리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갈릴리 나사렛 마을에서 성장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된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뜻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3년간의 공생의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뜻 하셨음으로 많은 병자들과 막에게 눌린 자들을 고치셨습니다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자 열두 제자 중 하나인 가론 유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흘를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분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 종부하고 계십니다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2절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우리가 죽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마치 도살당할 양과 같이 묵묵히 아무 말 없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셨습니다 우리는 그저께 부활절을 맞이하였습니다 성금요일 주님께서 십자가 지시던 그날 그날을 기념하던 그 저녁 여러분은 무엇을 하고 계셨습니까? 그 다음 날 주님과 여 아,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하시고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무덤 속에 계셨을 때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생각하셨습니까?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오셨던 당시에도 마치 이와 같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 일에 몰두하느라 주님이 무슨 일을 감당하고 계시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그때, 제자들조차 예수님을 버려두고 도망가던 그때, 우리 주 예수님은 골고다 길을 묵묵히 십자가 지시고 걸으시며 우리를 살리시고자 그 어떤 수모도 감당하시고 참으시고 사람들의 손에 넘겨졌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던 때에 그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이 예수를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께서는 다시 사셨고,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거기 너 있었는가 그때에 c h ü s 지금도 그 십자가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려옵니다. 스대반 집사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사도 바울도 바로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박해자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담에색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무로 남녀를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담에색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이 하늘로서 빛이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 어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대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일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사도행정 구장에서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을 잘 알지 못했을 때 우리 또한 이전에는 주를 비방한 자요 폭행한 자요 박해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아, 종 아나니아와 같은 분들을 통해 또 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겨졌습니다.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해서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한번더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입니다. 지금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께 마음문을 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다면, 이제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예수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요한계시록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 그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십니다 사도 요한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볼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른손을 요한에게 얹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주께서는 이 베드레의 고백위에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주를 시인하면 주도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공예로 넘기었고 해당해서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넘겨주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고 살과 피를 찢으셨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사망권세를 이겼습니다. 예수와 함께 다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는 우리를 다시 살리사 그와 함께 부활의 영광에 참내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먼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인간의 방법과 달랐습니다. 제자들조차 당시 로마의 지배 속에 있던 이스라엘을 속량할 왕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죽음으로, 십자가 사랑으로,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우리를 살리실 수 없었기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죽음의 자리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모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져야 합니까? 네그 대답은 예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연어가 물살을 거스르고 헤엄쳐서 올라가는 것처럼 나의 본성을 거스리고 주 예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복종시키고 주님께 항복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마치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님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리고 그분께 진정 내 마음을 전부를 드리고 온전히 복종하고자 하는 우리의 마음에 정말 그런 윌, 그런 의지가 있다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여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어렵게 여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기 십자가 즉 우리의 십자가는 어떤 것일까요? 우리는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참새 두 마리가 한아사르니온에 팔리는 것조차 아버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는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이 세상의 궁극적인 통치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는 처음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시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를 우리 죄에서 속량하신 분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면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었음에도 저와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온갖 조롱과 핍박과 박해와 수치, 모욕을 당하셨고 채찍질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정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오셨지만 세례 요한의 때와 같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임의로 함부로 대했습니다. 이 모든 무례와 핍박, 박해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셨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갈수 없는 길.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오죽했으면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개세만의 동산에서 모세혈관이 터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고 전심으로 강구하셨어야 됐었을까요. 그토록 힘든 고 어려운 좁은 길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비단 이세상일 뿐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또한 알지 못합니다 영화 배너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서와 같은 그런 경험을 하신 분은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실제로 친구가, 형제 같은 친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저렇게 원수가 될수 있는지 나를 배신하고 나를 죽음의 자리까지 몰아넣을 수 있는가 하고 말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어떻게 그토록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을까 하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우리가 오른밤을 때린 자에게 어떻게 왼편까지 돌려댈 수 있단 말입니까?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나의 뜻이 아닌 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매일 순간 매일의 삶 속에서 나를 통해 내가 아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기를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보다 앞장서서 십자가로 이미 승리하신 그분께서 우리를 도우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힘으로 도저히 할수 있는 일 없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인간의 본성으로는 이해할 수도 없고 행할 수도 없는 일들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낸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습니다. 이미 그들은 죽음까지도 이기고 승리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지켜보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바로 우리를 살리신 그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 주님이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라갑니다 오늘도 그인도하시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따라왔기에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우리가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은 우리의 자아가 우리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이 여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내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뜻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세 가지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수 있을지 살펴보기 원합니다 첫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뜻을 행하여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행하며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을 공경해야 합니다 디모대 전서 6장 1절에서 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괴효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이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이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민 요즘 우리는 너무나 쉽게 다른 이들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는 비단 국가지도자나 교회 리더 또는 목회자들에 대한 것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우리는 마땅히 존중할 줄 알아야 하며 함부로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건의자뿐 아니라 우리들에게 건의자를 허락하신 것은 주님의, 주님께서 의주님 세우신 건의자를 존중하는 것은 주님을 존중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작은 소자에게 조차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셨고 그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마땅히 존경할 자들을 존경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다윗은 자신을 죽이려고 혈안이 되었던 사울왕. 그만 죽이면 도망자로서 자신의 삶이 끝나게 되고 자신이 바로 왕이 될수 있는 절, 절호의 찬스에도 그는 하나님이,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사, 생각할지를 생각했기에 그를 죽이지 않고 그의 옷자락만 베고 나옵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에 찔려 다윗은 사울의 옷자락을 뱀 것만으로도 마음이 찔렸습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네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붐을 받은 자가 대밀어라 하고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우를 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다윗이 그렇게 할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최종 심판자이신 것과 사우랑을 심판하실 분도 결국은 하나님이심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 사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사울은 다윗의 손을 거치지 아니하고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사모회상에 나오는 한나 또한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자신을 어, 마치 술 취한 것처럼 보는 그 정도의 영적 분별력을 지닌 제사장이었음에도 그녀는 그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의 기름분자로서 존중하고 그래서 그에게 축복을 받고 사모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안간힘을 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음성을 청종하고 그분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우리가 행하기를 더 원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다윗도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호와의 법궤를 옮기지 않아서 결국 우사가 손을 대어 즉사하는 사고도 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하기 앞서 먼저 우리 마음을 점검하고 우리 마음을 죽게 드리고 우리의 방법이 아닌 주 하나님의 방법대로 바르게 행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바운더리, 그분의 바운더리와 타인의 바운더리를 존중하여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고린도 전서 16장 22절에서 사도 바울이 한이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주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들을 향한 그분의 사랑을 받아들이지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는 어,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로서 이미 저주 가운데 있는 상태와 비슷하다 저주 가운데 서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아단과 이불을 창조하시고 함께 동산에서 거니시며 함께 하시기 원하셨습니다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은 우리를 인간들을 사랑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게 되면 정녕 죽을 것임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청종하지 않고 불순종하여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유일하게 그만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께 범죄를 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하시기 위하셔서 우리하고 다시 사랑의 관계를 누리기 원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자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세상과 저와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창, 창조하였나니 내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우른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우리는 소요리 문답 1번에 또 나오듯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삶을 살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수 있는 힘은 바로 우리 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그분을 사랑하는 데서 나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까닥도 우리 하나님과 함께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함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기 위해서는 그분의 바운더리를 지켜드리고 우리의 바운, 우리 이웃들의 바운더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과 하회, 하회하여야 합니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타인을 사랑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께서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택한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우리를 파송하십니다. 너희도 이같이 하라. 나의 십자가를 져라. 그리고 이 길을 걸어라. 이 길만이 살길이요이 길만이 살리는 길이다.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이 땅에서는 이름이 난 자들을 훌륭하다 하고 출세한 자, 재산이 많은 자, 무언가 성취한 자를 알아주고 높여줍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은 다릅니다 그분이 사랑하시고 그분이 우리를 대하시는 방법은 다릅니다 그분은 지극히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는 또한 남에게 대접받고 싶으면 남을 대접하라 하셨습니다 내위기에서 마땅히 공경할 자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다 하셨습니다 주라 그리하면 능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위되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주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셨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셨으며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가정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사야서 58장에서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하게 글, 결박을 풀어주며 멍해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하며 모든 멍해를 꺾는 것이 아니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줄인 자에게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내 곤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할 때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요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후위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전에 에스게에서 나오는 것처럼 에스게에서 37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살 소망이 없던 마른 뼈, 그것도 부서지고 말라서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누구 하나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아주 처참히 말라 비틀어진 그 마른 뼈들, 그 마른 뼈들이 지면에 가득하게 있었습니다. 그때 주요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살게 하라 하셨다 하라 에스겔이 대언하였습니다그때에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주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코비드 가운데 고통 중에 신음하며 전염병과 질병과 지진과 말세 일어나기로 했던 많은 징조들이 창고라는 이때 마른 뼈와 같은 이들이 살 소망이 없어 부르짖고 있는 이때 너도 나도 없이 서로를 탓하며 누구를 바라봐야 될지 모르고 부스럭거리는 바스럭거리는 뼈소리를 내며 말라 비틀어져서 가득 소망이 없이 <웃음> 천지를 돕고 있는 뼈들을 향해 쭉 요하께서 말씀하십니다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사망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때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곧 살아 일어나서 서는데 극히 군대가 되니라 아담을 부르셨던 주님 아담이 범죄하고 숨어 있었을 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 주님께서 지금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고 계십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바라고 기도하기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 선지자처럼 주님 앞에 반응하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주시옵소서 주의 용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처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자리까지 가겠나이다 내 힘으로 할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주 예수리소의 발자취를 따라 걷는 그리하여 주님과 함께 달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